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 아리아리랑 쓰리 어머 희동이 어머 희동이 춤사위 들어갔나 <웃음> <웃음> 빨간거 빨리 아무나 들어가 넌 내가 정석들 하면 왜 들어가해 그래? <웃음> <아싸. 웃음> <웃음> 일단 지금 녹화하는 거야 우리 이따가 우리 <웃음> 이거 다 편집해서 올린 거야 동이랑 너무 오래 이밌게 놀자, 편찮하자안 보시고 지금 우리는 경복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우리 지금. <웃음> 야,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 반가워. 반가워. <웃음> 여기 <웃음> 광화문이 <웃음> 정문이래. 음, 음, 하늘이 너무 너무 너무. 아니야 아니야. 제금 찾으러 가야 돼. 어, 그럼 희동이 아직 가야 되니? 오늘 오늘 어. 오늘 재밌게 놀자. 어, 그나야야 예. 얼굴 좀 봐봐. 그러자, 어. <웃음> 그러자. 사랑해. 세진아 오늘 어, 너무 날씨 너무 좋다.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좋다. 세진아 잘 찍고 어, 한 편지 잘, 잘 해줘 우리 예쁘게 안녕 어. 아니 유튜브에다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는다 우리 <웃음> <웃음> <웃음> 땡큐 땡큐 <웃음> 땡큐. 됐체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우리, 호체. 우리 호체. 얼마만에 합체하는 거야 오랜만이었네 너무 우리 오늘 재미게었어 날씨가 너무 아 아유 너무 좋 날씨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게 들어가세요. 여기 맛있는 집이래요. 들어가세요. 네. 아, 네,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네, 아, 들어가세요. 네. 니네 어디 가? 니네 어떻게 나이 만났니 니네? 나이트에서 만났어. 아니. 이거 영상 찍는 거라. 아, 아이고, 야, 야, 나 니네 어디, 어디, 어디 갈 거야, 오늘? 그래, 경복궁? 응, 경복궁 어, 어, 갔다가. 한복궁 숙제한다, 오늘 경복궁에서? 어, 어 경복궁에서 숙제한다 그러는데. 그게 저녁이 되는데? 어, 저녁이야? 그래? 어. 이제 그래? 어, 그래? 그래? 슬슬 가보자. 그래, 그러자. 그래. 그래. 그래. 야, 우리 너무, <웃음> <웃음> 야, 너무 가식적이다, 그치? 세준아, 우리, 우리 <웃음> 너무 가식적이다. 뭔가 너무 귀엽어. 영경이가 오늘 신상을 입었습니다. 신상. 어, 요저 거리 이쁘죠? 어, 저 거리가 참 이쁩니다. 어, 저도 이거 하나 맞춰서 입고 싶습니다. 어, 저 거리가 이쁘네요. 기타고, 여기 기타고, 예, 소매. 어, 요런 데가 참. 여기 빨간 야, 술 한잔 먹었더니. 야, 우리 정심이가 술 술을 한잔 밝게. 먹었더니 너무 그래? 빨간 술을 어, 많이 야, 너무 예쁘 아, 나더 아, 취해, 취해, 취해. 더워, 더워, 밝아 술을 많이. 얘도 영경이도 술을 하이 너무 예쁜 거야. 술을 한잔 먹어갖고, 밝아 술만 많이. 우리 뒷모습도 찍자. 동이하고, 동이하고. 동이랑 나는 술을 제일 많이, 아니, 동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얘는 피부가 태양에 아직도. 선생님이 너무 우리 <웃음> 어, 나? 얘는 음. 술도 <웃음> 못 먹고 어떻게 할지 크게 갔어, 아니야, 얘는. 앞으로 먹을 거야. 좀 기다려봐. <웃음> 우리 제일, 응. 이, 우리 딸이 제일 이쁘다, 는 촤마. 진짜요? 어, 어, 피부 음. 너무 곱다고, 우왜 음. 이렇게 피부 곱냐. 진짜로 언제 그랬어? <웃음> 사진만 보 한번 보여줘, 보여줘. 진짜 곱다. 내가 한통 낼게. <웃음> 이쁜, 이쁜 딸. 너무너무 이뻐. <웃음> 너무 <웃음> <예뻐. 웃음> 고마워. <웃음> 사진으로 따로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동영상타분만찍어주요아니아니동영상이요발발발야너 경기도 민명하고 싶은데 지금 녹화되고 네, 있습니다. 네, 요아니경출연하려면나내 뒤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네들이 알아서 용기 하늘 안으로 들어가. 나만 얼굴 대문짝으로 나오고 말이지. 저 거기, 저 아, 저기 저기 정하는 가뜩이나 얼굴이 작은데 말해서 뒤에서 가지고 손다현니야 너희 드라이 주면 돼레이터로요아 그랬습니까? 하니야 뭐하겠다야니 화면 안으로 들어와 눈이 니네. 올라가서 <웃음> 상커풀 때문에 아니야 상커풀 예뻐 아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헬로 어우 너무 이쁘게 생겼다 헬로 예뻐. Hello, 귀여워. 제. 기 애기... 아, 너무 예뻐. 위에 좀 보세요. <웃음> 얼굴 이쁘게 어뭐 지금 이만 아니 얼굴이? 엄마 제 아기. 애기 너무 예쁘지 않냐고. <웃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웃음> 어, 주는 거야. 여기 어, 주는 거 봐. <웃음> 우와, 저기 남자에 한복 입은 것 봐. 누구? 아기 남자. 왜 먹을 거 없어? 그래, 애기 너무 예쁜 거 봐. <웃음> 진짜 <사진이> 예뻐. 뭐. <웃음> h e 야 네가 이쁜가 보다. h 헬로 헬 o 아아 l l o h e l l 지 hello hello hello hello h e 어 l o hello hello hello hello 리 e 리 오케이, 우 야 정아 정아 손놀림이 틀리네. 어, 예. 시작. 시작해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아리리랑 얘가 측이 좋야 여기 아무도 없고 좋다. 음. 으, 으. <웃음> 야 여기 아무도 없고. 우리 우리 세계야. <웃음> 야야한 번씩 돌아 돌아 돌아. 얘잘 예, 한번 옳지 옳지. 나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시원해 도, 도, 어, 시원해 한 번씩 돌아. 아, 어, 한 번씩 돌아 돌아.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얼지 아, 쩔지 오케이. 야, 그만네 이제. 미치거 같아. 현실에 있는 분들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는 좀, 좀 뭉칩시오. 어, 멈추지 네, 뭉쳐보십시오. 퍼뜨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뭉치십시오. 그래야 멈추지 나오십니다. 뭉쳐라, 뭉쳐라.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향이 튄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난거미줄려 그래, 그래. 저는 오늘부터 <웃음> 금태를 들리겠어요 아, 요 아, 김태를 들리세요 <웃음> 무슨 야, 말씀하시는 잘 겁니까? 아, 잘 아, 나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이 안에다가 다넣습니다 안경 쓰지 마. 안경 쓰지 마. 음. 야, 너도 렌즈를 껴 날처럼. 됐어요. 네네. 어, 찾았어요. 네, 영영 씨는 다리가 다리 안 아프세요? 조금만. 아, 조금 아파. 조금 아파.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음. 참으세요. 네. 걸을게요. 걸을만. 오케이 좀 예쁜 표정 뭐뭐 뭐 지세요? <웃음> <웃음> 아,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리가락네 아, 아리랑 빨간 빨간색 들어가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어 아, 빨간색 아, 아리 아, 아, 엄마 <웃음> 빨간색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들어가시죠? 파란색! 파란색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낫네!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계속 들어갈 거야. 이제 빨리. 아리아리랑. 야, 그 다음에 빨간색 들어가 빨리! 너 빨간색 들어가! 아야이 야, 낫네 야가 이거 찍을까 아파 리야난생내 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래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아, 아 재밌다. 허리를 아케 <웃음> 너 때문에 너 너강강설아 <관광수울래. 웃음> 누가 강강설래 하자데 내가 내가 너 내가 안 아, 돼. 뭐, <웃음> 야. 그러잖아. 내가 지금 좀 전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영경이한 어. 나 아, 사랑한다고. 하지마 사랑 아, 안해. 내가 너왜 사랑해? <웃음> <웃음> 나는 밤에 못 잤어. <웃음> 알지? 어, 알지? 네. 내가 뭔지 네. 알지? 우리가 진짜 편집 잘해라. <웃음> 아 이런 거. 이상한 이야기는 <웃음> 나오게 하지 마. <웃음> 알았지? 아,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상한 이야기는 <웃음> 나오지 하지 마세요. <웃음> 아, <웃음> 아유. 하나,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스리 쓰리랑. 아, 어머, 희동이, 어머, 희동이 춤사이 들어간다. <웃음> 빨간 거 빨리 아무나 들어가. 넌 내가 정, 정거 때하면왜들어 <웃음> 아, <웃음> <웃음> 너도 들어가. 아리랑, <스리. 웃음> <스리. 웃음> 으, 으, 아리. <웃음> 발 네, 쳐봐, 또. 야 빨리 해봐다 돌돌 갖가지 각가지를다해 옳지 옳지록지 젊어서 <목소리> 친년 같아 너 그거 너 그거 쓸려고 그래 야, <목소리> 아 <앞에서> <목소리> 신 아우 우리집에 환희에 환희에 야 빨간색 너무 예쁘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희동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희동이 탈락 <웃음> 야너 봐봐 아 됐어 아고만이아 어지러워 죽겠네 아 어지러워 아우 아우 왜이렇게 웃겨